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니 이거 한달 훨씬 넘었잖아. 그렇죠님어 뭐야 이거. 집에서도 좀헬스 하는 느낌. 아이 뭐, 여기서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헬스장은 사람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가장 열정적일 때가 처음. 첫 3일이라고 해.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걸 넘으면은 어느 정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마지막 부분에 살짝 이제 꺾이거든. 아니 운동은 무조건 하려고 그치 먹는 건좀 이제 조금 더 먹겠지만 아니 뭐 요새 살 빠졌더니 뭐 방송 동, 방송을 방송 던진다 감히로 도 이런 얘기 많아서 근데 사람들이 네. 저는 똑같이 한다 생각하거든요 어, 어. 사람들이 좀 재미없어졌다 아 건데.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게살 빠지면 그 이미지가 있나 봐 아. 근데 운동하니까 좀 혈기 왕성해지는 내 사람이. 그럼 맞지. 아너팩트죠 그 약간 성욕 도만 그런 말이. 성욕이 증가해. 아 맞죠. 아이 응. 그러니까 운동하니까 뭔가 원래는 이제 시슬 칠 때도 이렇게 그냥 좀 처져 있었는데 조금 약간 성적 호기심이 많아지고라고 <웃음> <웃음> 형님, 일락 벤당하잖아. 그럼 분도해. 네. 아, 일락 벤당하면. 뭔데 성적. 되게 안 움직이시. 캐리가 안 움직여. 조천이 <목소리> 뒤로 빼더빼더 빼야 돼. 아. 아, 아 뭔가 상을 여기 많이 받았네 아 올해 버라이어트 BJ였네. 두 번이나 받았네. 네. 대상은 떨어지고 음, 금색깔을 줘요. 아, 아. 일단 이거 후보는 은색깔. 음 대상을 이번 이번 년도에 받을 겁니까? 이번 연도 네. 근데 이번 년도에 네. 철구님이랑 뭐 보성님이랑 다 복귀했거든요. 어. 에이 그래도 안 되잖아. 아니나 <웃음> 아니 필요할 때 불러도 단다는 말인데요. 아, 그러 원래 친구들끼리 그런 사이야. 음. 원래 필요할 때 부르는 거야. 음. 근데 물론 뭐뭐 뭐 어떻게 지내냐 이것도 좋긴 좋지만 내가 그렇게 못 해주니까. 진짜 이게 친구들과나 지인들과의 만남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할 때는 이게. 왜냐면 얘네는 이제 다이어트에 그막 힘듦을 모르니까 자꾸 막 유혹을 엄청 해요. 아, 뭐술 한잔 하자. 누가? 막아니 지인들이랑 뭐 만나게 되면 밤, 밤 이거 먹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하는데 그 유혹이 출시지 이겨내기 힘들어요. 그 원초에 차단해야 돼. 그냥 아예 안 나가고. 이 어... 어... 맛있고. <웃음> 제가 거기서 먹으면서 살이졸라었어요 한식인데도요? 오징어 덮밥이 엄청 맛있거든요. 음 음. 10개만 들고 3세트만 되기 때문에 30개만 들면 되는데 중요한 건 회복 시간. 회복 시간을 우리가 강제시킬 거야. 그래서 한 1분 정도만 쉴 건데 네. 1분 동안 네 몸은 빨리 회복을 해야 돼. 근데 이런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몸이 더 오래 쉴려고 그래. 근데 계속 우리 1분 훈련을 하면 네 몸이 아, 빠르게 회복하는 몸을 만들겠다 서 바뀌거든 자 이렇게끔 오 어? 하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리듬 오오오오오오지 쿵쿵 오오오오쿵오오오오쿵 하나 <웃음> 어? 오오오오오오 그 좋아 어 좋아. 오늘 힘든 거야, 이렇게. 이렇 남았어. 쭈이렇이게이렇 이렇게. 이렇 주고 렇게이렇이이이렇인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클라인 벤치프레스가 뭐냐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어깨랑 상부 근육을 좀 이제는 좀 네가 근본적인 힘을 길렀다면 이제는 네. 타겟팅 됐어 이건 좀 빡세기 때문에 10kg만 들어주시다 10kg는 안될것 같아 7 5도 아. 진짜 7 5자 아. 2초 남았다 아직까지. 지금 무게를 고정해줄 수 있는 뒷부분 뒷, 그 상부 근육이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좀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그것 자체도 훈련이라는 거. Let's go. 다섯. 일곱. 아, 이제 좀 운동하는 애처럼 보이네. 여덟. 배우드란테좀 바르려고요. 운동할 때 너무 암내 날까봐. 저도 바르고 있어요. 아 맞죠. 돼지들은 좀 발라줘야 돼. 있음인데. <웃음> 네. 또 주변 사람 바로 옆에 있으면 좀. 그거 모색 무취예요? 아니면 향 나는 거예요? 좀 있습니다. 저는 무색 무취로 발라요. 아우씨 그런 것도 있어요. 중에 천천히 해. 그래서 춤만 세게 하면 돼. 네개 남았어. 이제 분동이야. 끝. 바라 굴고 밀어. 괜찮아 괜찮아. 뒤뒤 뒤. 지금 양팔 뒤틀리지 않게 그냥 그대로 밀어서야 알겠지? 네. 밀어, 자찮아로그 괜찮아, 그대로 밀어. 오, 말아, 아. 다시 한 번씩 있잖아, 다시 한 여기 안 올라가도 그건 당연한 거야. 쭉 올려, 힘 빼지 말고. 그대로, 그렇지. 어. 괜찮아, 올려! 자세, 자세, 자세. 오케이. 그리고, 어. 3번 손 씻. 이 손을 살짝 겨드려야 할수 있겠고. 그렇지, 그렇지. 둘. 무릎 더 펴. 이렇게 내리고, 그렇지. 힘들어, 아, 그렇지. 그그 다음에 올라갈 때근력도안 올라. 그렇지. 그럼 이제. 네. 우와, 그렇지. 잘한다. 밀어. 그렇지. 마만 아까 그 고개 앞으로 집어넣고 근력풀 쭉 올려, 쭉 올려. 더더더더더더오더더더오오오오오오오오오앞 더, 더, 더, 더. 아, 코는 원래 오발하기 힘들어 좋아 더 밀어 좋아. 높이밍이겠다. 어, 여기까지 올수 있어. 밀어봐. 밀어봐. 여기까지 올수 있어. 그렇지. 유지해. 더 밀어. 더 밀어. 오케이. 아... <웃음> 아니, 아니, 일단 저는 안 되지만 뭐, 뭐, 먹을 거다 시켜주세요. 제가 쏠게요. 어, 어, 정말요? 네, 네 야, 많이 쏠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좀더 어. <웃음> 나와버린데, 이 정도는. 저의 나와버린데이 정도는 해야죠 아니, 그 밥만, 밥만 먹어. 밥이랑 단백질만 먹으면 돼. 아, 어, 아 그래,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어, 나이스. <웃음> 어, <맛있어>. 어떤 거? <웃음> 그냥 이런 거. 볶음밥 뭐 같은 거 괜찮으시던데. 아, 무자배요좀 배고, 배고팠는데. 아, 그래도 약간. 닭가슴살 생각하면서 닭갈비? 몸 약간 생각한다는 마인드 닭갈비. 아 근데 안되겠다 치킨마요? 아 수치... 응. 치킨마요? 아, 아, 치킨 아 이거는 너무 지옥의 맛이거든요 빠져들면 거스를 수가 없어 아... 음... 아. 아까 운동 열심히 하고 먹어서 가아예 어, 예, 죄책감도 없고 음. 이거 뭐, 여기 어. 삶이고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웃음> 음. 맛있을 것 같아. 니들 지금 잘때 이렇게 살살피곤는지 기분 좋냐? 어? 약간 좀 닭살 돋는 느낌 알지? 그렇죠, 그렇죠. 더 쉬어. 리 이준아 맏 좀만 더 화이팅하고 아, 알겠습니다. 끝은 곧 하세요. 시작이야. 아 끝은 응. 시작인가요? 응? 끝은 곧 시작. 그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아, 다시 만나요. 안녕. <웃음> 안녕. <웃음> というこ <laughs> <laughs>